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철원에서 유기농으로 농사 짓고 있는 조중기입니다. 그 저희 그 국경선 평학교 건축에 관한 저희 그이 철원에 있는 우리 제가 섬기고 있는 오덕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저희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이 이 광고를 하셔서 국경선 평학교 이 건축에 대한 취지와또 이것에 대한 공참을 그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 이렇게 광고 하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, 그 하신 분들 중에는 그 북한 쪽에 이제 실향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철원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실향 실양, 민이 많고 저도 뭐 저희 할아버지 못봤습니까 6.25 때 헤어져서 이제 그 저를 이제 보지 못하고, <웃음> 이렇게 저기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돌아가셨는지 북한으로 가셨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, 그러니까 저와 같은 뭐 이렇게 분들이 너무 이렇게 많기에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국경선 평화가 그 이렇게 이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는 그 날을 또 기원하고, 또한 그이 평화를 통해서 이또통일되게 하는 그런 바램이 그 우리 오교에다니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들이 이제 그 실향민에서 그 아픔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, 또 이렇게 믿는 신앙인으로서 또 이렇게 국경선평학교 건축에 동참하게 됐습니다. 우리 그 전국에 있는 많은 실향민들, 또뭐 특히 또 철원에 도해서 실향민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국경선평학교 이 건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